귀여워. 사이즈도 이만하면 적당하잖아. 이만 어째는 쩝? 이거 연애집도 다리 다 붙은 거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4월 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가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시세는 그 당일의 경락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6C6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요새 계속 꾸준히 나오는 이제 보리멸이 이제 보였고 요거 이제 뿔돔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 리뷰한 적이 있는데 아, 요거 이제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선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옥돔인데 저기 이제 옥두어가 한 마리 꽃, 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정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활어를 목을 다 꺾어 놓은 거예요 아, 아침 새벽에 다 아, 활어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산 감성도 요거 이제 키로 25,000원인데 요새 좀 알이 좀배웠을거예요 이제 그런 점도 좀 참고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노래미들이 있었는데 요즘 사이즈가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도 조금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치가자미 요새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뱅에돔 어, 어제 그제 계속 이제 뱅에돔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뱅해돔이 찍어바리 하급이에요. 좀안 좋은 것들은 이제 키로 8천원까지 있는데 저런 거는 이제 구입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구입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자리는 가격이 지난주보다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 흑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에 따라 어, 크기에 따라 좀 가격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이건 자연산 돌도 13만원짜리고 제빵어가 요새 좀 사이즈가 좀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산에 들어있으니까 직원한테 좀 달라고 하셔야지 됩니다. 자 비오븐 신일수산으로 왔습니다. 자, 농어는 오늘 이제 한 3kg 정도 되는 거한 2만 원선이 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새 이제 돌가자미하고 그다음에 문치가자미가 아,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문치가자미는 한 5월 정도 돼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경우도 크게 가격 변화 없고요 그리고 네, 돌돔 여기서 좀 돌돔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빵어인데 요건 4 k g 짜리예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아직 좀 제빵어가 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숭어 값은 좀어 비싼 편이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홍게가 있었는데 꽃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아요 자 c5번 방해물로 왔구요 이제 가끔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전화로 주문한다던가 이제 미리 좀 예약해 놓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숭어 비싸다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물량이 많이 없어 가지고 양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네, 요새 좀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민어들도 좀있고요그 다음에 오늘 이제 뿔돔도 있고 이제 갑오징어도 좀 보입니다 요새 그리고 이제 어, 지난주에서 게르치가 또 보이네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여기 보면 4시 20분인데 경매가 끝났어요. 해상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음, 자, 또 해상 조업들 시작하면 또 어, 좋아질 겁니다. 네, 요거 이제 문어, 어, 돌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의 돔, 요좀 한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네, 혹돔이 이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저거 참 저, 많이들 찾지 않아서 좀 저렴해요. 근데 맛은 그닥 그래요. 그 다음에 참돔, 광어, 그리고 농어 가격 지난주에 이어서 크게 변화 없구요. 요새 이제 감성돔이 좀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배기 좀 확인하시고 그런 거 참고하신 다음에 이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흑점조정경인데 굉장히 작아요. 작으면 저건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이제 가숭어는 키로 12,000원 정도 했고요 요거 돌돔인데 키로 48,000원 짜리예요 괜찮죠? 가격대는. 요거 흑점조정경 1 5 k 로 되니까 가격이 또싹 올라가죠. 자, C6고 5복상해로왔고요 여기 이제 참돔 3 k 로 짜리 한 2만원 정도 상. 됐고 다른 점포랑 아, 비슷비슷합니다. 가격은 네, 능성원도 요거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한 2kg 넘어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주강원는한 26,000원 선가격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막회 같은 거 해먹기에는 강도다리가 아, 괜찮아요. 근데 저거 회만 저거 먹기에는 좀 특별한 맛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거 이제 능성원대 국산 양식이에요. 한 1kg 초반에서 중반까지 아, 요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돌돔 아주 큰게한 예, 2kg 정도 되어보여요. 그리고 이제 참돔 자연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핫한 또대게입니다 기로 한 22,000원 이렇게 판매했고 저렴하죠 절질에도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어랑 아, 참돔이랑 농어랑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구요 마치 요새 좀 공산품처럼 가격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네. 다음 찾은 곳은 지하 1층의 안녕하세요. 엉클마린에 이제 왔습니다. 여긴 전화 주문 및 현장 픽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뭐, 화로 필레나 선어, 냉동, 숙성 이런 거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퀵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서울수산이고요. 이제 화로 보관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급 활어를 취급을 해서 어, 경매장보다는 다소 좀 비싸요. 그 대신 제로페이 20% 할인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 이게 활고등어인데 한 400g, 350g, 400g 정도 되고요. 폐류 같은 경우는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상입니다. 어, 왕밤송이게가 되는데 가격은 조금 있어요. 어, 근데 묵직하니 괜찮았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쭈꾸미고요. 네, 이거는 이제 국산은 키로에 4 6 0 0 0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신경 처리하고 핏빼 주는 제그 작업까지 다 해주세요. 네, 다음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네, 오늘 그 물량표를 보게 되면 대게는 좀 양이 많은데 킹크랩은 양이 적죠. 요새 계속 킹크랩이 물량이 없습니다. 대게는 어, 많고요. 이제 킹크랩도 이제 대부분 브라운 킹크랩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꽃게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 사이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 대게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월별로 한번 봤더니 3월 초에 한 65,000원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점포에서 어떻게 파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이제 브라운 킹크랩 선어예요. 선어도 뭐 11,000원짜리, 14,000원짜리, 17,000원짜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만큼 그 가격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렴한 거는 항상 잘 보고 고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너무 싼건안 사는 게 좋아요. 싸고 좋은 건 아, 없어요. 얼마야, 4 원. 2만 3천 다가 6.8. 아, 아, 아 아니, 3도 있어가지고. 어어한 어. 마리만 뭐, 더 사가려고요. 원 음. 네, 음. 같은 박스라도 절지인 게 있고요, 절지 아닌 것도 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잘 보고 이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믿음수산으로 왔어요. 자,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어서 당일 판매 시세가 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지만 은 재고 여부는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이용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자, 이건 베르디 대게인데, 이제 키로에 이제 3만원. 어, 이렇게 됐고, 이거 선어가 조금 나왔어요. 어, 이거 1절지 포함된 건데, 키로에 23,000원. 살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2, 3절지. 이건 조금 다리가 더 없다 보니까 더 저렴하죠. 자, 다음은 이제 대신 시월드로 왔습니다. 대신 시월드도 밴드가 있어요. 당일 판매 시세 올라오니까 이제 밴드에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한데 꼭 재고 여부 확인하시고 방문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여기도 뭐 찜, 택배, 퀵, 고속버스 택배 다 가능하고요 네, 수산물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가격은 이렇게 무난한 3만 8천원이고 프리모리 이거 사이즈 1.5kg짜리는 대출에 3만 5천원 3만 5천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연해집 거 다리 다 붙은 거는 지 2만 8천 원 정도,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 정도 하고 있고.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독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영업 시간이 동일해요. 보통 9시 반 정도 되면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세 에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11 12미 짜리 예요그러 그러니까 전복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살밥이 살짝 좀 약해지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 가격도 여전히 좀비슷비슷하고요 이제 홍가리비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쭈꾸미하고 낙지가 정말 비싸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는 조금 가격이 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조개 중에서는 뭐 거의 끝판왕쯤에 되죠. 백하. 어, 요거 이 가격이 조금 비싼 게좀 네, 흠입니다. 네, 워낙 맛있는 그런 조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생합이나 코막은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시조개. 네, 요거는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2, 3000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삼은 이제 15,000원 만원 이제 한 봉에 들어있는 양이 좀 다르 다르구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멍게는 보통 때보다 는 요거 두배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낙지는 특별한 가격 변화 없고요 이제 미더덕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굴 오늘 굴 양이 많진 않았는데 그리고 가격이 참 착하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구 초이스산으로 왔어요 이거는 이제 연자돔이라고 그러죠. 7.2kg. 이런 거는 이제 킬레에 많이 차이가 있요 여기 한짝이 지금 8 5 0 0 0원이니고뭐한 마리에만 2,000원 정도 됩 이거다. 보 이거는 민어 15마리 들어있고요. 이런 걸 한짝에 지금 9만 원. 이거 7마리 만들어는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짝에 지금 6만 원보시면되고요 도미 같은 경우는 지금 킬레에 3만 원. 한 마리. 서리 같은 경우는 킬레에 지금 13,000원. 전체는. 어, 1 5 0 0 0원 2만 6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아무거나 25,000원 네 이거는 네, 지금 마리에 7 0 0 0원이인요 네, 네. 얘보다 크면은 요거인데 요게 지금 마리에 11,000원 네. 요거랑 얘랑은 똑같은건데 요게 지금 마리에 2만원 네. 네. 오늘은 구동어 10회용 사는거 가지고 는데 6마리가 아무거나 지금 다 45,000원인데 네. 네. 요 사이즈는 한 마리가 지금 35,000원 네. 1kg 정도 나왔네요 네. 1.2kg대, 이런거 한 마리 지금 들어가는 1.4kg대, 저런거 한 마리가 지금 4만 3천원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한 사이즈 음. 알이가자미 주가자미 10마리인데 여기 한쪽에 지금 8만 5천원 10마리가 들어있는거 고요이 빨간색인데 여기 지금 한쪽에 8만원 보시면 되고 7마리 들어있는게 있어요 이런거 한쪽에 지금 요 정도는 6만 5천원 어, 마리가 13,000원 꼬리니까 곱하기 8하면 10만 4천원인가 나올거예요 이거 몽다하셨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마리는 25,000원 나오니까 75,000원 나오고 이거는 지금 5,6kg짜리 이 사이즈는 한짝이 지금 1 0만원 빨간색은 한똑같 가미가 이제 5kg 제품간데 이런 거는 네마리가 한짝이 지금 10,6만원 이거는 먹갈치고 불러요 세마리가 4kg 이 사이즈는 세마리가 한짝이 지금 1 0만원 네, 다음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어, 요즘 이제 정어리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좀 보이죠. 네, 선도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어도 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고요. 단새우는 거의 많이 없었어요. 어, 거의 저인망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옥두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쪽 색깔이 화려한 건 옥돔입니다. 요거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금태는 한 마리야 35,000원 정도 선 요정도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삼치는 한 12,000원, 13,000원 요정도 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찾은 곳은 c 1 4번 영남학이에요. 15,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홍대 최고 15,000원, ,000, 13 13,000원 자 생물이면서 이건아가미작고 피작업이 돼서 남해 생물 방산동 28,000원 자, 이제 이거는 제이 생물 물가잠이라고 하는데 어 2kg에 48,000원 통년거에요 25,000원 남의 생물으로 8마리짜리 이거는 23,000원 그런데 어, 줄서대 이거는 어, 15,000원 자 남의 생물불란 이거는 어, 18,000원 하고한 마리 15,000원 두 마리 25,000원 강원도 생물 해던 가자미 20마리 짜리 12,000원, 젓가자미로 12,000원, 어, 생물 가자미인데 한 상자에 15,000원 어 쓰는 거요 응, 그냥 마리, 마리, 마리, 에 네, 이렇게 노량진 새벽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